you <laughs>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sub-type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애니어그램이 사람 성격을 아홉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걸 더 세분화하는 겁니다. 아니 아홉 가지도 많은데 그걸 더 쪼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도 좀 단순한 면이 있어서 가치수가 너무 많아지면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날개나 하위 이용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다루려면 영상 한두개로는 안되죠. 분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당장에 날개만 해도 18개 의 타입이 나오고요. 한 유형당 두개씩이니까9 곱하기 2죠. 그리고 본능적 변형만 따로 해도 27가지 타입이죠. 이 두가지를 다 고려하면 무려 5네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이 타입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분량 문제가 일단 크고요. 또 제가 그정도 능력까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략적으로 보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애니어그램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자기 유형을 소개할 때 4번이다 7번이다 이렇게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하위 유형까지 다 이야기하곤 하죠. 예컨대 저는 9번 유형이지만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굿W8 성적 변형이에요. 여기서 9W8이라는 건 8번 날개를 가진 9번이란 뜻입니다. 쓸 때는 9W8SX라고 쓰죠. 근데 보통 본능적 변형은 두 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9W8SX-SP 이렇게요. 여기서 SX는 성적 변형, SP는 자기보존적 변형, 그리고 하나 더 있죠. SO는 사회적 변형입니다. 약자예요. SX는 SEX고요. SP는 Self-Preserving의 약자 그리고 SO는 소셜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하위위원까지 다 소개해야 아,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9번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서브타입까지 알아야 확실히 감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구분이더라도 날개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느낌이 들고요. 전혀 다른 스타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본능적 변형도 비슷합니다. 자기보존적 변형, 성적 변형, 사회적 변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이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이 강하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들곤 합니다. 서브타입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도 이 서브타입에 따라 실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곤 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애니어그램에서 말 유형이라는 게 성격과는 약간 결이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유형이 같다고 해서 성격이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유형이 같다는 건 고착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착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볼때 전체적인 패턴이 비슷한 거지. 가까이 다가서서 볼 때의 느낌은 사람마다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유형만 같은 게 아니라 하위 유형, 서프타입까지 같으면 그 부분까지도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위 유형까지 알아야 어떤 사람 얘기했구나 하는 감이 구체적으로 온다는 겁니다 특히 날개가 다르면 거의 전혀 다른 타입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약데 예, 8W7과 8W9는 같은 8번 유형이지만 아주 다른 느낌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8W7은 느낌으로만 보면 오히려 7W8과 더 비슷해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7번과 8번이 섞여있는 타입들이니까요. 7번 성향이 강하냐 8번 성향이 강하냐 그 차이 일 뿐이지 어쨌든 두가지 성향이 다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8W9는 7번이 아니라 9번이 섞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유형으로만 보면 8번 유형 2명에 7번 유형 형한 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보면 서로 다른 유형인 7W8과 8W7이 비슷한 타입처럼 보이고 8W9가 좀 다른 스타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날개가 반드시 한쪽이어야만 하는 건가? 7번 날개랑 9번 날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8번은 없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답변을 따로 드리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문 편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대체로 8번의 성향 자체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7번이나 9번의 성향은 약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이건 리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애니어그램 이론은 연구가들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편이에요. 견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하위 유형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리소 허드슨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분들 이야기가 그래도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균형이 잡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연구가의 이론 쪽에 더 끌리거나 그 이론 본인한테 더잘 맞는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한쪽이 틀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취향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능하면 양쪽 날개를 다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게 좋은 거다. 나고요. 양쪽 날개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게 의식 성장 혹은 자기 개발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아마도 이건 나란조 계열의 연구자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 하는데요 에니어그램 도형을 보면 유형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아래로 파고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근데 8번이 1번 밑으로 파고들면서 생긴 게 9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은 8번의 무의식과 1번의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그냥 편하게 무의식 의식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8번은 외부로 힘을 발산하고 1번은 내면으로 힘을 억누르는데 이게 동시에 작용하는 사람이 구번이라고요 그래서 제로 포인트가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근데이 사람들 얘기는 모든 유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로포인트 369의 1차 유형만 그런 게 아니라 8번 같은 2차 유형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번이 9번 밑으로 파고들면서 8번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8번은 얼핏 9번처럼 무겁고 둔탁한 느낌이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7번처럼 가볍고 경쾌한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유형의 왼쪽 날개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면과 닮았고 오른쪽 날개는 의식적인 면과 닮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에서는 확실히 양쪽 날개를 다 쓰는 게 좋다고 보겠죠. 마치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리소 말에 의하면 실제로는 한쪽 날개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양쪽 날개를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있다고 해도 날개가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주로 자기 유형의 특성만 강하게 나타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날개에 대해서는 리소 허드슨이 연구를 많이 한건 사실이에요. 이건 다른 계열의 연구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리소 허드슨이 날개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는 아홉 가지 유형이 아니라 18가지 유형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8번 유형이라면 딱 8번이기만 한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8W9. 아니면 8w7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9가지 유형은 만화나 영화 캐릭터에나 나오는 사람들이지 현실의 인간은 대부분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날개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 역시 나의 또 하나의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무거운 날개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죠. 날개 유형의 성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날개를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개라는 게요. 통합과 분열 있죠. 날개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8w9인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이 사람은 8번이니까 통합방향은 2번이고 분열방향은 5번입니다. 근데 날개가 9번이잖아요. 날개의 통합방향은 3번이고 분열방향은 6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합방향으로 가면 물론 2번의 성향이 주로 나오지만 3번의 성향도 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EW3 같다는 거죠. 분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이 메인이지만 6번의 느낌도 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리소 허드슨 얘기입니다. 재밌죠? 말씀드렸지만 특히 날개가 무거운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벼운 날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안보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4W3이라도 다른 거예요. 3번 날개의 비중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99대 1로 거의 순혈 4번에 가까운 4W3이 있는가 하면 51대 49로 아슬아슬하게 한끗 차이로 4번 4W3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 4번이지 사실상 절반은 3번인 사람이겠죠. 근데 이렇게 비율까지 고려하면 유형이 진짜 끝도 없이 세분화되는 거고요. 3번 날개가 무거운 사람도 있고 가벼운 사람도 있고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냥 똑같이 4W3이라고 한다는 얘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론적으로 말해서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날개까지 고려해서 1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보면 그냥 아홉 가지 유형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나와 더 비슷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형을 계속 헷갈려 하다가 날개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어? 이건 난데? 내 얘기잖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데데 자기가 8번인지 몰랐다가 8w7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 내가 8번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본능적 변형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5번인지 긴가민가 했는데 5번 유형의 성적 변형, 이 성적 변형을 1대1 유형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고서 야 이건 진짜 내 얘기다 이렇게 되면서 5번인 줄 알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내용이 좀 길어지네요 본능적 변형 하위 유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